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동심 짜파게티 범벅 짠! 안아! <!section> 음. 파김치. 아! 파! 파김치. 파! 파김치. 맛있겠다. 아, 파! 퀄긴씨 아 진짜 짠 가자 가자 가자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시겠다나 오늘 진짜 사랑하네 우와 뭐 멸치기 이렇게 하라 이거야? <웃음> 음와 음, 일단 오, 느낀다 이거 하나씩 뚜껑이 열린다 음. 아유 파김치 역시 음 파김치 맛있다 음. 느끼함을 확 잡아주네. 음. 뭐, 식은 못 먹고? 끝냈네형 뭐야, 국물면 안겼어 식은 다음에 먹을 거예요. 아, 그러냐? 파! 파김치! 두 걷는 못 먹어요. 식은 다음에 먹는다고요? <웃음> <웃음> 아, 나뭘 하려고 그랬는데. 음 아, 맛있다 사실 우리는 척지할 때는 말이 없어 응화화 음. <웃음> 김치 먹방인데, 음. 먹방인데 우리는 맛에 대한 그 평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와 맛있다! 이게 최고야! 그치? 뭐 댓글에 도 사람들이 그냥 먹는 얘기 말고 토크 좀 해주세요 <웃음> 와 형! 아 이거 식은, 식은 다음에 먹어야겠구나 음. <웃음> 맞네, 식은 다음에 먹어야 돼 비벼 끝장이겠네. 네. 병구야 천천히 먹었는데 진짜. 원래 속도요. 그러니까 난 그런 게좀 짜증나. <웃음> 나는 식탐은 있는데 빨리 못 먹으니까 병구처럼. 뭔가 손해보는 그러니까요? 듯한 뭔가 느낌? 이렇게 해서 먹던데 먹방 을 딱해서. 그거 몰라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맞아요. 그 외국사람이잖아요 <웃음> 아 그랬지? 야 <웃음> 아, 불법체로 걸린다 <웃음> 그거 왜 뒤집은거야? 안에 그 소스 꼭 네. 저기 때문에 소금들이지 아르구나아 그리고 김치컵 하나에 그냥 팥김치 하나만 먹어라 <웃음> 고기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먹는 것 같아요 아껴먹어 문제가 발로 담근건데 <웃음> 응 음. 건보기 음. 좀 풀어야 맛있네 네 라면은 꼬들해야 되고 삶은 면은꼬들해야 되고 음. 같은 말아는가 응? 아니 아니에 이건 는이랑 군복.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응. 이었다 이렇게 살 야, 이거 건강상에 문제 없는 거지? 이렇게 먹어. <웃음> 오케이. 야, 우리 4인충을 동안 너 그거 먹고 있냐? 파파인지 아... 형... 먹다 끊기면 안 돼요. 먹다... 끊고,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먹었냐인데? 짝회고교통다 먹었냐? 이건데? 아... 뜨거우니까 이게 안... 응... 병고 대단하다니까 뜨거운 걸 입에다 막 푸릉 넣잖아. 아, 뜨거워. 음 <s> 와... <웃음> 장난 아니다 둘 뜨거우면 열두 개는 먹겠다 와... 아... 진짜... 진짜. 라면을 하시지 연구가 가이야명동류는 아. 아. 비비는 게이이야 아... 여기다 이게 추었겠지 여기다 이렇게 넣는 네. 거... 이건 시켜줬다 이게 와... 몇을티야 3개요 음... 형 따로 3개지 뭐 좀... 체크하는 거예요 형? <웃음> 예전에 진짜 뭐, 먹을 때뭐 그런 거 아니죠? 세국관 가져왔는데 음. 다 하나씩 먹는데 한 번에 두 개씩 먹는 애 있잖아요 음. 그럼 음. 너무 밉잖아 엉터 음. 음. 야 이제 안에 보면 동글동글한 고기 만드는 거 있잖아. 이게 진짜 고기인가? 음. 그건 농심이다 물어봐야죠. 아, 난 네가 농심인 줄 알았지. 응. 식물성은 아닌 것 같아요. 고기 아니야? 고기요도 비싸지 않아요? 이거 무슨 걸? 알인가? 고기는 안써 있는데? 아무튼 고긴 척 고기 인척하는거 아, 음, 고기 질감고기으 고기만. 고기만. 고기만. 고먹만 고기만. 고기만. 고기 국물은 짜. 고물만 고기만. 고기만. 고기만. 아, 아잘 먹었다. 아우, 현단장 아, 잘 먹었다. 아, 아, 잘 잘. 근데 먹은 거 맞아요? 파, 파김치.